망고대왕 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옛날에 그 마다가스카 뭐지? 아무튼 거기 애니메이션에 I like the movie, movie 하는 국왕님 계시잖아 거기서 맹고를 내령하라 맨날 그러는데 그분이 망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공포게임 몇 스택이요? 1스택이요 뼛속까지 얼어붙어라 I like the movie, movie movie 아 전사 보니까 어제 신화님 개팬 거 생각나네 <웃음> 오카니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쉬운대로 센세라도? 아드샤라두루마리끌어오는 간헐천 이번 필드는 아마 밀릴듯? 오 다 받았었나요? 뭐가 없었나 보다. 친구. 제발. 나랑 돌자. 나랑. 방울. 분쇄가 있나? 이러면 분쇄 한 장은 있을 텐데. 나 마지막으로 한게 선생님이지 나라 놀자, 나라! 아! 개구려 <웃음> 무조건 뭘로 발견으로 무타 찾아야 되지 않나요? 아, 그래? 몰랐어. 뭐야, 빵코야? 기빠존이라서. 아니야,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랬어. 종룡 발견하라고. 종룡이 벨루가 젤로 좋아요. 이러면. 서 누가 나한테 그랬다니까? 일단 난 아님이래. 아니, 옛날이라고 해봤자 아니야 한한한 한, 한 달도 안 됐어 몇주 됐어요 못 찾냐고요? 몰라 그 사람한테 물어봐. <웃음> 아왜 자갈발 동굴은 냉기 아니야? 누가 봐도 냉기 주문처럼 생겼는데. 모드는 지 않는다. 드는 무너지지 않는다. 오드, 오드는 무너지지 않는다. 아니 저거 그냥 그거 아니야? 갈반 가라는 그냥 커스텀 한 대가 아니야 그? 어. 갈반님 이렇게 안 던지지. 그 알렉소고 갈반 쓰고 뭐 여식이 저식이 머시기 하는 갈반은 6호 999 스마이트는 6호 6인데 갈반 쓰는 게 낫지 않나? 나는 조건이 붙잖아요. 네. 내에다야 <웃음> 네, 네, 지금 생체 말광을 하면은 와! 1,2,3,4,5,6,6 데미 6더 늘어나요 이제 5데미 더 늘어요 그래! 이네 말이 옳아 버그 때 마냥 주공이 시절이 아! 어떻게 알고 이거를 생체밤하고 보면 어떻게 알고 이 녀석 저격임 아무튼 저격임 아 왔다 그가 돌아왔다 그냥 지은 볼나무 타면 안됐나요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기아으아 뭐 먹었나 좀 보자. 궁금한디. 아, 스마일드 달켜다 달아. 알다 달아. <웃음> 먹는 건참 잘해. <웃음> 암 손에 먹을 거예요. 이 자식이 폭풍 드로우 하면. 요런 킬이 있나?